견놈 방을 제거함에 이르러서는 이견이라 하선 배런망견 동문망견 나오죠그두 가지 배런망견과 동문망견은 허망을 제거함에 이르러서는 다만 그 휴대한 바문명을 띄인 바 문명만을 제거할 뿐이요. 문명이 끼어 있기 때문에 문명이 끼어 있는 것이 마치 눈이 눈병이 생겨 가지고 눈병으로 발명아 이상한 물체를 잘못 보는 것처럼 눈병만 제거하지 눈까지 빼볼 필요는 없잖아요. 눈빼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 병원에서는 막 수술해서 돌여 내버리잖아요. 눈에 만약에 안 불렸다면 눈빼라고 할 거예요. 그런 식 치료 방법은 안 좋지. 사람이 법에 법이 있다고 집착한다면 집착만 제거하지 법을 제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현상계 우주만법에 대해서 집착심을 법집을 둔다면 집착심만 제거하지. 어떤 사람은 참선하다가 자기 토굴 앞에 나무가 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저는 걸고 친다고 말이야 무슨 망상이 나는지 가서 나무 막피어버리잖아 나무가 뭔 상관에서 자기 선방 앞에 나무 있는 거. 동양시 자기가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저놈은 나무가 걸고 친다고 나무를 톱으로 자르는건 그건 잘못한 거죠. 나무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자기 마음부터 잘라버려야지. 다만 그 휴대한 바 문명을 제거할 뿐이요. 파척한 것은 아니다. 파척이라는 것은, 어, 처부셔서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견, 이견은 막만 제거하지. 그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어? 견에 가서 허물이 생겼으면 그 허물만 제거하지. 그견 자체까지 나쁘다고 배척한 것은 아니다. 말이에 옛날 사람 강화도에서 형제간이 검덩어리를 주워 가지고 같이 똑같이 형제간에 나, 나누기로. 했죠, 금을. 그런데 동생도 밤새도록 생각하니까 그금 전부를 다 자기가 갖고 싶고, 형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금 전체를 자기가 갖고 싶어. 형제 간에 우애가 그렇게 아주 지중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두 형제 간에 그이튿날 밤에 서로가 이제 타을 하기를. 이놈의 금 때문에 금을 주워가지고 형제를 얻어가지고 형제가는 우애가 상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금을 강화도 바다에다 던져버렸다고 하지요 그런 소견이 어디 있어? 금 놔두고 다른 사람 주던지 또는 <웃음> 자기 갖기 싫으면 자선사업이나 하지. 왜 금을 강화도 바다 수다 던져버리냐 말이야.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몰랐지. 금에 대한 그 탐심만 제거하면 될 건데 금이 무슨... 허물이 있나 말이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좋다 하다. 아 중앙청 것이 저, 저, 앞에 그 석조물이 뭐가 나빠? 날 일자로 썼던지, 일본 놈이 지었던지, 뭐 상관할 게뭐 있어? 그런 걸억하고 뜯어내야만 이제 새로 우리나라 뭐, 친한국, 친한국 건설하는 의미가 있다 해서 괜히 돈만 소모야돌을다덜어가지고 서울 시민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라고 했다고 하니 말이야.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연한 당긴인것 같아요. 누가 건설업자가 돈 벌라고 말이지. 수석거리 가지고 공사를 받으면 은큰 소득이 있을까봐 그렇지. 뭐 그게 뭐 나쁠 게뭐 있어. 그러면 다 치워야지. 일정 때그지짜 경부선 철도도 다 그냥 없애버려야지. 어? 일본 놈이 만든 거. 부산시도 일본이 만들었고, 저, 저, 광주시도 일본이 만들었고, 익산시 이리시도 일본이 만들었어. 그 전에는 동네 시 동네가 아, 저, 그것이 이 수도지, 뭐 부산은 될 것도 아니고, 강주 같은 거다 일정 때만들어 그것도 다 없애버려야지. 만약에 그렇다면 뭐, 날일자로 됐겠다는 거, 날일자그러면 보편에 다없애버려야지 일본이 그렇게 비우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편고한 사고방식이라. 그렇게 해놓고도 얼마든지 애국적인 그... 독립사상을 얼마든지 고치할 수 있지, 뭐 그것이 걸구쳐가지고, 천방에서 앉아있다가 찬탄하는데, 나무 걸구친다고 비는 그스님이랑 똑같지. 내가 그 스님 누구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웃음> <웃음> 진짜 그건 안 해. 그렇지 않아요? 그빌건 멋있어요. 그 스님은 뭐다 우리나라의 큰 거벽, 아주 큰 스님이라고. <웃음> 아까 말한 말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법구경 같은데 저런 다른 대장경에 저런 말이 나오죠. 병안으로 견공화야 병든 눈으로 허공꽃을 보며 그 병든 그것만 눈이 잘못 보는 눈병만 제거하지. 눈병 외자죠. 이렇게도 씁니다 예. 이렇게도 쓰지요. 공화는 제거할 필요가 없죠. 활을 쏠때 관핵이 잘못되었다고 관핵을 닫아지 않거든요. 활쏘는 제주만 닫아지요. 그래서 중용에도 사유사오 군자라 이 활쏘는 것이. 분자의 도 담는 것과 같다. 실제 정곡이오 반구 재기심이라. 자기가 정곡을 맞추지 못할 때 정곡을 관역 그 정곡을 나무라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반성을 한다. 자기가 활 쏘는 재주가 어, 미흡해서 그렇게 명중을 못한다고. 그와 같이 망심으로 허망한 마음으로 법이 있다고 고집을 하며 그 고집성만 법집만 버리지 버릴 견자 보내버리지 법 자체 우준만법을 다 제거하지는 않는다 그와 같이 두 가지 만견인 배런 만견 동분만견 그것에 대해서 대망인 운명만 제거하고 그 견성은 제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 뜻이 오전에 그 말했던, 그러니까, 이견의 방을 제거함에 있어서는, 이견이 패렴만견 통분만견이죠. 다만 그 띈바, 문명만을 제거할 뿐이요. 파척은 아니다. 파척이라는 견성을 완전히 쳐부셔서, 견성 자체를 보조리다 제거하는, 소탕에서 없애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식 이후로 1호부터 이후로 사과 7대에서 등암경 전부를 또 떠납니다. 사과는 5음 6이 12처 18개. 그게 이제 어, 2권, 뭐야, 3권인가 나오죠? 3권 같은데 나옵니다. 1호부터 2후로 사과와 7대, 지수화풍 공견식 7대에 대해서, 비록 만법 천성이, 만법의 온전한 성품이 낱낱이 상주하고 주변한 것을 비록 널리 밝혔으나, 광창 널리 밝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법 개체 개체, 우주만법 오음이나육입이나 12천이나 18개나 더나가서는 7대 낱낱 그 색성향 미촉법 따위가 모두가 다 낱낱이 상주하고 주변한다. 진성과 똑같기 때문에 진성에서 생긴 여러 가지 그 사법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본성은 모두가 다 낱낱이 법계에 상주하고 법계에 투루하는 것을 널리 밝혔지만 은삼권까지의 그걸 밝혔죠. 그러나 총분리 모두가 다그 사과 칠때 반법천성이 모두가 아프 근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법체가 통관하고 법체가 관통되었단 말이죠. 이치가 극히 원흉함을 원흉하여 하나를 들면 모두를 모두 전체가 다그 속에 포함이 되며 그 자체가 탄연하고 평등함을 밝히어서 밝힐 명자를 거기까지, 거기까지 해석합니다. 그래서 근성경을 탕릉는 자로 하여금 그 하나의 법도 어, 버리지 아니함을 유실할 게 없는 것을 알게 했으니니. 그래서 낱낱이 청경 본연하야 주변 벗개란 말을 등음경에 여러 번다 오죠. 낱낱 두두물물 칠대만법이 모두다 청정본연하고 또는 주변 법계, 법계 주변한다는 그런 도리를 밝혔단 말이죠. 그랬지만 은 그게 따지고 보면 은 앞에서 말하는 육근성 근성을 떠나가지고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근성이 그렇게 근성이 바로 열애장 묘지녀성 이니까 열애장 묘지녀성에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났다는 것을 밝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체가 통관하고 법체라고 하는 것은 내나 근성의 법체가 우준만법을 다 꿰뚫었단 말이에요. 도난일리 관지라 나의 도는 하나로서 끼다는그 말과 같이 관통이 된 것을 통관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의 돈은 하나로서 귀였다고 했죠. 오도난 이리관지라. 마음 하나로 관통한 건일이리관지이라이 말은 공자가 말한 건데, 공자 제자, 칭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충서라고 표현을 했죠. 부자지도는 충서이 이은이라 충서라고 표현했지만은 그건 조금 설명이 미흡하죠. 오도 일이 관진데 무슨 일일 이리, 일에다 충서라고 했어요. 답은 어, 동문서답과 비슷하게 제대로 답을 못한 건데 후대 후현들은 그게 정말 답을 잘한 것처럼 주자 같은 이런 해석을 그렇게 했지만은 일이 관진한선 바로 두 바로 마음자리마음자리 하나, 마음이 바로 도요, 도가 바로 마음이거든. 그 하나 일심으로 관통했다는 그, 그 말이지. 무슨 충서, 충서는 일심에서 나오는 하나의 덕행에 불과해요. 부모한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형제간에 우애한 것은 그건 일심에서 나오는 하나의 행덕이지 그게 어디 이리관지라고 하는 일자에 해당이 되느냐말 그 크게 보면 그것도 뭐 아닐 것도 없지만 은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인 해석이지 직접적인 해석은 아니다. 말이에요. 충서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는 그야말로 일직일체 다직일 하나가 바로 전체요. 전체가 바로 하나인 개체가 바로 전체고 전체가 바로 개체인 그러한 도리를 말한 거죠. 하나를 들면 모두가 다 포함되고 이리관지를 해서 또그 자체가 단연하고 평등함을 밝혀서 근성장을 닦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법도 버릴 게 없는 거죠. 목수가 산에 가면은 모든 나무를 볼때 나무, 큰 나무는 큰대로 쓸수 있고 작은 나무는 작은대로 구분 나무는 구분대로 고든나무는 고든대로 다쓸 수가 있지.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문수보살이 이 산에, 이 산천에 야간인 것을 가지고 오느라 하니까 선제가 산을 다 둘러보고 는이산 중에 야간인 풀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법도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두둔물물이 다 어, 열애장 요진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칠대 갈때 때 벌써 다 총괄을 한 겁니다. 칠대. 열애장에서 칠대가 있다고 그렇게 했죠. 열애장 속에서 칠대, 일곱 가지 칠대. 이건 진에 해당되지 뭐진 육진 경계 같은 거 이건 근에 해당되고 육근 같은 거 이건 시계 해당되고 실때가따지 보면 근진 시기지 뭐 이렇게 하면 오대라 하고 이렇게 하면 지수와풍은 책법에 속하죠 크게 보면 허공도 책법이라요. 정신세계는 아니니까. 물질세계니까. 그래서 근진시, 육진, 육근, 육식, 18개 같은 게다 칠대 안에 속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어, 정신계가 다 포함이 되고 이네 가지는 전체가 다, 다섯 가지는 이건 보도가다물질계지 물질계, 정신계, 책법. 불교에서는 그걸 물질계를 책법이라고 표현하죠. 이 책법이나 또는 침법 이런 것들이 다 열애장 묘지녀성에서 나온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열애장 하나에서 보면은 거일 전해지 하나를 들면 모두 다 칠대 만법 우주만유가 다그 속에다 들어있죠. 그 자리가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은 본래 차별이 없는 거고 다년 평등하다. 본래가 평등한 거니까 분별심만 떠나면은 천차만별이 그대로다 평등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도.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법이 선악의 법이 전부 다 열애 불성 아닌 게 없죠. 그러면 부처 눈으로 보면 은 부처 아닌 게 없죠. 돼지 눈으로 보면 은다 돼지로 보이지만 은 부처 눈으로 보면 은 부각대사 말씀처럼 부처 아닌 게 없는 그와 같은 돌이죠. 이와 같은 이건 사마타 가운데서 진심 본정을 발명한 바가 여러 가지 그찰략하여 나머지 그 쌓임이 여원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마타 법문, 등음경 어, 처음 그 사마타 법문, 그 다음에 참마제 법문 나오는데 사마타 법문 가운데서 진심, 참마음을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알려주신 발명하신 그것이 진심의 본정, 참마음, 순응함 그 자성본정을 밝힌 발명한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여원이 없다 말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여한 없이 살다간 사람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보통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많은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많죠. 대통령이 되어도 한이 많죠. 여한이 있으면 그거뭐될 수도 없는 거죠. 여한이 없을 정도로 하나지 하나도 나머지 쌓이는 것이 없는 거. 여기서 야, 약자는 조금도 여원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되고 또는 모든 것을 다 찰약해서 다뭉뚱거려서 집약해 가지고 여원이 없다 해도 되고. 조금도 여원이 없다 하는 것이 아마 더 해석하기가 좋죠. 나머지가 있으면 여백이 있다 하죠. 여백이 있다, 여원이 있다, 여한이 있다. 무슨 여지가 있다. 어? 따지자 그, 그와 비슷한 말로도 쓴 거죠. 안하니 비율을 말하여. 닭기를 청함에 이르러서는 삼마제법, 수행 방법을 안하니 청할 경우에는 비유를 말했다가는 전반에 하옥 비유를 말했죠. 사건에, 등엄경 사건에서 하옥 비유를 말한 것. 사건부터는 내나 삼마제법문에 들어가죠. 하옥, 아주 화려한 좋은 저택, 그와 같은 나라 임금님께 하옥 주신 것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옥을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그 들어가는 방법, 그 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비유를 말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다만 하여금 성문어 문기를 문성어 문근을 만회하여.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듣는 그 근성. 그러니까 이근원통이죠. 부처님의 수행방법은 이근원통이 가장 최고라고 해가지고 소리 듣는 문근을 잡아 돌이켜서 만회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데 끄달리지 말고 소리, 소리는 들을 듣는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소리 듣는 그 마음자리를 문성어를 돌이켜 드려야 되니까 문성이나 문근이나 같은 말로 쓴 거요. 그래서 문성어 자체를 반문 돌이켜 듣게 반문하게 했으니 하염용자 거기까지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지도를 하셨다 말이죠. 이것인직은 분별이 없는 근으로서 분별이 없는 성에 합한 것이다 말이죠. 무분별, 그러니까 분별, 의식 분별이 없는 그 근성을 가지고 분별이 없는 그 진여성, 본래 그 자성 본정 그, 어, 무분별성에 합하게 한 것이요. 온전히 각관사유를 쓰지 아니함니라 각관사유는 분별심이 있는 것을 각관사유라고 가죠. 초선 같은 것은 각관사유요. 옛날에 친사를 각관이라고 번역했죠. 이 친사가 옛날 번역이지 아마. 이게 친사, 침과 사를 나중에 번역할 때는 각관으로 번역했죠. 침이 바로 각이고 사가 바로 어 관이라요. 그러면 침은 미세한 침구 또는 사찰 세밀하게 살피는 것을 사라고 하고 좀거칠게 살피는 것을 침이라고 하죠. 이건 좀 세죠. 이 침구사찰, 침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침구사찰인데 그걸 나중에 번역할 때는 각관이라고 했어요. 옛날 구역, 옛날 번역에는 침사라고 했고 나중 번역에는 각관이라고 했는데 초선은 어, 유심, 유사지라고 하죠. 침과 사가 다 있는 경지. 2선, 3선으로 올라가면 침사를 떠나버리죠. 침은 없고 사만 있는 경계가 있고 삼계 구직 가운데 삼선쯤 가면 은침사를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공부가 참 어지간히 돼야 되지요. 거칠은 생각 또는 이 세밀한 생각 그게 침사요 여기서 각관이라고 하는 것은 되나 어 거칠은 생각하는 지각작용하는 그것을 각이라고 하고 이건 깨달은 각이 아니라 지각 지각청각하는 그런 지각작용하는 분별을 가리킵니다. 관도, 여기서는 관념 또는 여러가지 관심 그런 분별에 관한 관이지 초견오원개공하는그 관자제 그 관자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글자는 가트도 좀 각관이라고 할 경우는 좀 어, 마음이 분별을 떠나지 못할 때의 그런 심리상태를 각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치과 치의 개념도 그렇잖아요. 분별이 있는 것은 이제 반야의 지는 분별 떠난 거고 이 반야의 치와 식의 개념이 다르거든, 아르마리 의식 그런 식은, 식은 뭐냐면 은 이건 분별 떠난 거고, 이분별. 분별심이 없이 깨달은 그지혜를무분별하도가 하죠. 분별 없는 거, 무념과 같이 되는 거, 그걸 지라고 하고, 식은 분별이 있는 거, 분별심을 식이라고 해요. 그와 같이 이 칙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생각들을 각관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한 각관 사유는 바로 칙이라요. 이건 바로 칙심을 가리킨 거죠. 칙심에서 각관 사유가 나오니까, 각관 사유라는 바로 네 그러니까 바로 자성본정은 분별이 없는 불생멸심을 가지고 불생멸의 그 진여 열애장에 합하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무분별 근으로서 분별이 없는 근성으로서 분별이 없는 본래의 자성에 거기에 대합함이요 합치가 되는 것이요. 온전히 각관사유를 쓰지 않음이라 분별심, 분별의식을 쓰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어, 수행의 묘법이란 말이죠. 삼마제에서 수행하는 수능음정을 닦는 것이 바로 반문 문자성 하는 그런 것은 각관사유를 가지고 갖가지를 안다 말이죠. 그러니까 각관사유 가지고 어, 공부하면 안 되죠. 이 먹고라는 화두를 이 먹고, 또 조금 나가면 이 먹고, 조금 있다가 또이 먹고, 자꾸 이 먹고라는 생각이 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 사라졌다가 자꾸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분별심이거든, 생멸심이거든. 그래서 석상 같으니 그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은 칠거 법문에 7급 법문이 전부 다 그런 병통을 지적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속에 한마디가 1년 말년 거라는 게 나오죠. 1년 7급 법문 가운데 1년 말년 거라는 말이 있어요. 한 생각이 한해고 먹고 뭐어 7급 법문이 휴거 흘거 쉬어가고 쉬어가고 냉추추지거 차가운. 원물과 같이 가고 한해 고목고 차가운 재와 같이 고목과 같이 가고 고멸이 창로가 하고애 사당 속에 창로와 같이 가고 또 일조 백년 거 하고 한자락 하얀 포백같이 그렇게 순백상태지 그렇게 가야 되고 일년 말년 거라 한생각이 말년으로 가야 돼 아침에 이 먹고 했으면은 그 다음 또 이먹고 이먹고 자꾸 들지 말고 아침에 들었으면 저녁에까지 항상 이먹고가 그냥 여러 번 속으로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되씹을 필요 없이 그대로 이먹고가 길게 해라 말이야. 아침에 이했으면 저녁에 먹고가 다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돼야 1년 말년이죠. 화두를 그렇게 드려야지 의심이 의단이 통로에서 의심이 아주 참 하늘 끝까지 의기충천을 해야 되지. 어째서 걔는 불성이 없다는고. 어째서 걔는 불성이 없다놓고 어째서 걔는 불성이 없다는고. 자꾸 되시고 되시고 하면 차라리 원만이 반명한 것보다 못하지. 어 원만이 반명하면 차라리 유실력이라도 있지. 그래도 이제 과도를 들다가 식심이 가라앉고 마음이 생각을 떠나게 되면, 은 백은수자처럼 무무만 해도 나중에는 이몸이 없어져 가지고 산화석벽을 마구 통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의식 분별을 떠날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에 산매를, 진여 산매나 일행 산매나 그 산매에... 에, 마음이 들게 되지.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 분별을 떠나는 거요. 분별심이 붙어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